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 47화에서 현재 조남수와 오희은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한배에 탄 동맹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당들끼리 잘 만났는데요. 오희은은 신뢰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녀는 조남수를 어느정도 써먹고 버릴 예정이겠지요. 하지만 조남수도 바보가 아닙니다. 충분히 오희은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녀가 언제든 배신을 할수 있다는 것까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조남수가 오희은 보다 혹독하게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말씀드려봅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남수의 소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조남수는 자존심이 강하고 집이 부유했으면 명문대나 유학을 갈수 있었을 거란 열등감을 갖고 있다. 또한 성실하고 일에 열심이 지만 사회에 불만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졌다는 건 본인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조남수는 언제나 가진 자들을 비난해왔지만 정작 진심은 본인도 가진 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 조남수는 신분 상승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인간이죠. 점점 더 비열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에게는 오희은이라는 악당이 곁에 있습니다. 오희은은 신무영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조남수를 이용할 테고 조남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그녀의 꼬드김을 수락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조남수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조남수, 남들에게 성공한 삶이란 것을 보여줘야 하기에 오희은의 음흉한 계략도 동의하며 함께 비겁한 짓을 벌이려고 합니다. 47화에서 조남수는 오희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일찍 들키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빈정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조남수의 어리석음을 볼수 있어요. 조남수는 오희은의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본인도 오희은을 못마땅해하는 걸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남수는 항상 남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정작 본인의 잘못된 점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오희은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주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희은이 모자란 인간인 건 맞죠 하지만 현재 조남수는 누가 더 힘과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오희은을 얕보고 있는데요 오희은도 보통의 인간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양심이란 없는 무서운 사람이기에 일이 잘못되면 조남수에게 다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이제 몇차안 남은 시점에서 조남수와 오희은 은 결국에는 인과응보 차원에서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오희은도 철저하게 몰락하게 되겠지만 조남수가 더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오희은 그래도 딸의 아버지인 신무영이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것이지만 조남수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남수는 오희윤을 자신과 동급의 수준으로 봤지만 결국 본인 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남수와 오희윤이 제대로 벌받고 3남매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